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 어 스틸 타켓을, 아, 스틸 타켓이래, 이거. 스타 플레이트라고 해서 스타 플레이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어, 작동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 이제 한번 켜 볼게요. 스타 플레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IPSC에서 보면은, 요런식 으요 스위치입니다. 요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은,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이 쫙 흘러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가는 타이밍 때삐 소리가 나면서 신호를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영상에서 보면은 슈팅 어, 슈터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슈팅을 끝내고 요 타켓을 딱 맞추면 요렇게 스탑이 돼요 스탑이 되는데 지금 이 제가 제 지금 어, 마이너스 3초부터 시작하게 돼있는데 이게 스타트하고 나면은 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삐 소리가 안납니다. 삐 소리가 안나서 어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안에 열어 보니까 어 이게 스위치를 좀 끄고 요뒤편에 이게 여기 이제 소리가 나는 이 모듈인데 이게 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뽑고 안에 그 사진에 띄워 드릴게요. 사진에 스피커 선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손도 똥손인데다가 어, 납땜기도 있긴 한데 좀 허접한 납땜기라서 이거를 제가 일단 수리를 하러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소한 영상 이제 소소한 일상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수리하러 가시죠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실력 있는 분들 실력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그래을좀할줄 아는 사람들은 다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래 것 같은데. 크게 안 하고 아두이노도서만실 그냥 보면 네가 슈팅던 만들듯이. 잘하시는 분들 한국 사람들은 뭐, 이 LED 이런 거안 늘린 거 그냥 사가운데. 이에 맞춰놓고 야 그럼 응. 응. 충분히 아프다. 가안 응. 빠지더라. 어, 아, 이렇게. 응. 아, 갑자을수 있어. 괜찮습니다. 저거 가져가면 돼. 이게 조직잘 못해가지고. 거꾸로 조립해가지고. 아니, 이게, 이게. 막고, 앞으로, 쟤 따라오나? 이래된 거야. 이래돼가지고안서 있는 거라. 음. 자꾸 뒤로 넘어가. 음. 이슈, 왜 이래야 만드는 데지이 음. 안에 이거를. 여기 걸어야 돼. 이렇게. 여기다 걸어야 돼. 이거 있는 거니까. <웃음> 이 타켓도 따로 팔더라. 잘 찌그러지게. 네. 벌써 여기 한번 찌그러져 있대. 이면을 테스트 해갖고는 거 같아. 새 제품인데 새 제품인데 보써 이게 맞은 자국이 있어요. USA PSA. 이인 뭐야? 미국. 아답터 이거 십이 평에 지금 모두가 마이너스 3초? 저쪽 끝에 가는 거요 마이너스 3초? 9초? 6초 있더라고.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빠방, 빠방, 빠방, 빠방, 말이막 음. s o r 지금 모두. 바로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5초. 조금 유리한 점은 3초, 5초, 6초를 내가 타이밍을 알고 아, 시작할 진짜. 수 있으니까 랜덤, 그런 랜덤. 점에서 랜덤이, 없, 랜덤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모두가 몰라. 이거 마이너스 7초, 마이너스 9초,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인스턴트겠지. 누르면 바로 하는 거. 아. 이거 랜덤으로 해야지. 내가.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누를 수 있을 뿐이지. 행이 한번더 들어오면 돼. 리셋. 다시 눌러. 다시 눌러. 리셋. 스탑 되네. 음. 다시 한번눌러보겠습 음. 밖에 아, 없어. 그럼 이걸로 어. 튜터 레디? 아유 레디? 텐바이 나 맞고 안 맞고 소리치가 엄청 크네 음. 괜찮은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탐나지 않습니까? <웃음> 사장님께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잘못 샀어요. 이선치렁치렁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요새 그런 거 쓰니까? 어? 누가, 누가 뭐? 요새 그런 거쓰요 무슨 테스트? 아니, 이미 그 주문을 한 다음에 네가 이거를 그때 그 가서 본 거라서. 좀 밑에 좀놓으면안 될까요? 이게 너무 무겁다. 아, 이게 생각보다 무겁네. 요즘 누가 유선을 씁니까? 무선입니다. 무선 안테나 보이시죠? 자, 어, 불 들어오네. 됐죠? 들어게안 들어가는데? 흘러가고 아 이게 자동으로 시간이 딱 측정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스타 플레이트야. 아. 형도 괜찮아. 맨 마지막 이살딱 채워진 스타 플레이트 되는 거잖아. 아니 이거는 시간은 쏘고 난 다음에 아 그가 소음 걸고 시간을 어. 볼수 있느냐? 어. 왜냐면 시간을 이게 의미 시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타임 그러니까 맨 마지막 어. 타임만 나오는 거지. 아니 그럼 이게 하나가 지금 브루투스 어떻게 연결했는데 자동 자동으로 어.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안되네? 어, 아 왜냐면 여기 뒤에 번호가 있거든. 438이라고 보이죠? 어. 여기도 438이라고 보이죠? 어디에? 밑에 보면 있어요. 438? 아. 여기 그러니까 그 넘버링 한 10개쯤 내는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제 돼요. 10개인가 10몇개 넘버링으로 돼서. 있는데? 어. 안에 셋업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 나올 때 서로 셋업이 되고 서로 링크 돼가지고 나와요. 이게 음. 한 세트로 구매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 한 세트로 구매 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같이 산거네? 어. 이, 음. 이게, 이게 서로 연결되네. 이거 브루투스 버전이 따로, 이게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고, 브루투스 버전이. 아, 우리꺼는 네. 안 되고? 아, 우리꺼는 요 뒤에 보면은 요 와이어로 연결하면 돼. 유선으로 아, 연결했으면 고 아, 우선으로 아, 아. 유 쓰려면. 이거는 근데 또 선도 없어서 되네. 배터리 아, 충전식키고아네 배터리, 그, USB, 바, 우리의 그 그거, 그거 외장 배터리 배터리 들어갔어. 아. 세상은 편하잖아. 이거 달고 가고 필요한데 딱 놓기면 되니까. 이것이 기술이더라고. 스마트하잖아. 그래서. 오, 자, 이것이 기술이네요. 좋네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라서 이것이 기술이다. 이거 전화 케이블인가 돼? 전화 케이블 긴것 아니 여기 하면. 여기 있잖아. 아, 어, 전화 케이블 긴 것만 해가지고 전화 케이블이뭐 늘린 게 전화 케이블인데. 뭐. 그 R J 잭인가그자 그 전화 잭 어, 어, 어, 그래. 그걸로 긴긴것 만들어 가지고 쓰면. 네, 그거는 뭐 어디 뭐 많이 늘려 있어. 응, 응. 근데 이게 원소로 안 하더라도 어. 잘 될까. 괜찮네. 아,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인데, 그 말고 타줘. 음. 아무튼, 저기, 고장났던 그 스타 플레이트는 고쳐서 가고, 여기는 저기 이하비 팩토리인데, 혹시 집에 라디오나 뭐 TV 같은 거고장나거 있으시면 오시면. 아닙니다. 수리해준다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액션에어에서는 스테이지 공략 에서는 충분히 이제 실총 이랑 똑같은 게 있지만은 어 반농 리콜 매니먼트나 이런거는 아무래도 이것도 망고 필요 없네 새 빠지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 <웃음> 액션에어 왜 이렇게 깎아놨노? 아, 원래 깎여 있던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걔것 옵션이에요. 뭐냐면 광학으로 올리면 은인디케이터예요딱 어. 봤을 때 아니, 원래 이게 나오면... 있었어? 어, 아니 얘 원래 이게 아니고 이제 바꾼 거죠 제가. 아. JLP에서 나온 옵션인데 이인디케이터 뭐냐면 광학을 위로 딱 올렸을 때 음. 바로 레드 내가 머슬메모리가 몸에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들었을 때 레드다시 안 보일 때 얘를 갖다가 찾은 게 빠르니까 걔를 음. 딱 찾으면 바로 레드다시 센터에서 쫙 올라오거든. 근데 이 형은 뭐 완전 걸레가 돼 있는 거이땡 응. 응. 아, 땡겼어요? 어? 땡겼어요 트리거? 응. 어, 아니 트리거. 리셋? 아, 딱, 딱 아. 어. 이것도 엄청 높이 달아놨네. 그때 저 아래 말 올린다고 그는데 아니야 아래 아니, 말 올린다고 아니야 그 ACCU는 없이니까 없이. 어. 확실히 이게. 그립감이라 이런 건참 좋게 한데 탄창을 잘 대팠습니다. 아, 그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짜증 나잖아. 응. 총을 샀는데 맨날 탄창 대파야 되고 손을 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따뜻할 때는 섀도우를 쓰고 날이 주... 따뜻할 때 섀도우를 보다는 항상 따뜻하게 해놓고 쓴다고 봐야지. 하이카패 쓰면 제지하이카패하이